Ustedes retaron a j i Moon a hablar solamente coreano e s t s á ¡Ah, ahí e q u é ¿Obo? o s p e r d m o n o ¡No mames! ¡Hola, Moonies! ¿Cómo están? El día de hoy,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No he b l o g u e a d o en este canal en mucho tiempo porque tenemos otro canal de vlogs que se llama Jim Moon Vlogs, así que los veo ahí. Pero hoy decidí v l o g u e a r y subirlo a este canal porque me retaron a hablar solo en coreano todo este día con unos amigos. Probablemente van a estar como, g ü e y eres coreana, estás en Corea, estás con amigos coreanos, no va a ser nada difícil hablar en coreano. Pues mira, yo cuando hablo coreano, especialmente con estos coreanos, con Beto Kang de Opas Coreanos, con Solecito, con Abril y luego vamos a ver a PES TV, con todos estos amigos, yo normalmente hablo coreano y e s Y siempre estoy como Combinando los dos Hablo como un coreañol coreañol. <ríe> Qué raro esa palabra Pero, como siempre se me hace tan difícil Hablar en coreano, coreano full O sea, 100% coreano todo el día Hoy decidí hacer este video con mis amigos Van a estar checando cada vez Que hablo en español, que digo una palabra Aunque diga este Van a verlo, así que aquí está mi primer video Hablando coreano Bueno, o e m p i e z o ahorita? Uff, uh, 벌써 uh, 이상해 Okay. Hoy uh, no puedo. No puedo. Bueno, hoy en 나랑 베토 de e uppas coreanos petopa, eh, Soloni y Abril e t a b a chi este alpaca o 러 가요. Alpaca em eh, 그냥 놀 건데 매또 오빠가 서울에 와 가지고 음, 오랜만에 다 같이 놀 거예요. 놀 거야. No sé si hablar en formal o informal. Hay que hablar en in informal porque somos amigos. Hey. 아무튼 갑시다. 아, oh, yeah. 스페인어로 해 버렸어. <웃음> 지금 누구랑? <웃음> <웃음> 누구야? <웃음> 지금 누구랑?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친구들 만났어 <웃음> 우리 친구예요 어 친구 만났어 베토 오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브릴 안녕 So. Anna. Uri, J. t 울고 싶어 차를 렌트를 해서 에스 a 에스 Ren, Tulu, Heso. Este. e 가 어, 가스티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어. 가스티오가 한국걸 그래. 뭐죠?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조금 <웃음> 놀래잖아. M. M. 벌칙. 아, 벌칙. 아, 아까 미리 말해가지고 <웃음> 벌칙을 하러 갈거 아니, 할 거예요. 어, 할 거예요. 할 <웃음> 거야. 내 벌칙은 아직 모르겠어. 아 몰라. 그냥 그때 가서 아, 보자. 근데 아무튼 지금. 알파카 월드를.. 월드 괜찮지? 맞아 알파카 세상을 해. 갑니다 알파그 <웃음> <아유파카 웃음> 세상. <웃음> 다음이 시 쩔어 <웃음> 다 해석해 뭐 해석해 <웃음> 한국어다 해석해 한 바로 라라지라라 해야 돼 한국인처럼? 도착했다! 알파카월드! 알파카월드 도착했습니다! 여기 다 한국말 못해! 한국말! 한국말! 사람 여기 없어 한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 한국 한국말! 한국말! 언니 잘해. 근데 그 발음이 그 특유의 발음이 있어. 아발라스 페르 아발라 비 p siento que su voz está cambiando p o 예, 왔다! 도착했습니다. 도착! 우리 이제 셔틀버스 타러 가요. 왜냐면 도착이지만 도착이 아니에요. 된데요더가돼요 완전 도착이 아니랍니다. <놀리및> 그래도 비가 안 와서 좋네요. 그렇죠? 저 너무 더워요. 지마가용. 오 카메라가 네개요 유튜버들. <놀리및�> <놀람> <놀리및�> Pero estoy muy feliz con ustedes. Okay. Es un m i o honor de estar con tres chicas. El oh más hermoso, hermosura. 고마. 아. 아름답다. 한국 고마. 하고 그때 또한거 하고 있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아가 어, 아, 그것도 아니, 콘텐츠 약간 컨텐츠 느낌으로 아, 아, 아, 나 같아요. 이해를 못 했어. 네. <웃음> 저거 문예 문예 네, 알파카 저거, 누가 저거. 누가 준대. 누가 준대. 키보아브리르 이벤트에서 우리 같이 산걸던이운고 무녜카? p e 고 o 아, 우리끼리 uh -huh. 게임해서 그렇지. 예. 뭐방고 스탠드 좀하려하고 일부러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아니 나, 나 스테이너 하면 벌칙 뭐야? 벌칙. 어 벌칙 뭐? 엉덩이로 이름 쓰기 첫 번째 해? 어, 아, 알았어. <웃음> 네, 좋아.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 스테이너로 뭐지? 설명해 줘. Es c r i b i r su nombre c o 오 Ese es mi c 오 e n t o n 아, 좋아, 좋아. 어 보면... 아... 그요 좋아. 아 그런 거 좋아. 대박! 알파카 어디 있어? 알파카 어디 있어? 어디, 어디? 밥 찾아요, 밥 찾아요. 밥 어, 차, 어, 없어요? 알파카 밥. 알파카. 바쁨 귀여워. 이거를, 근데 너무 조그미지 않아? 이거 주다가 손 물리면 어떻게 질문? 그냥 물리는 거지 뭐. 손가락 없어지는 거야? <웃음> 이렇게 재미없게 할 거예요 언니. <웃음> <웃음> 아나 한국말로 못하겠어. 내가 왜 한국말로 한다고 했는지 <웃음> 유튜브 안 하는 이유가 이거야. 재미없어.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재미없어. 아무도 안 봐줘. 아무도. 나는 스페인어로 해야 돼. 알겠지? 하, 너무 힘들다 오늘. 조금 피곤하네. 조금 하지만 나중에 나. 내가 수리 어? 조금 들어가면 좀 말이 많아질 수 있어. 그러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뭐라고? c e poco raro. 여기 밥이 있어. 음. 먹을 거야. 지금. 내, 내, 내가, 내가 소울 소울 소울 줘, 소울 줘 봐. 예, 네. 줘 봐. 내가 줄게. Uh, no. Despacito, despacito, despacito. Despacio, t quiero recelar tu cuello despacito, muy suave, muy tierna. Ah. ¿Cómo te llamas? Iu. o ¿No j t e c u e n t a quién es tu patrón? Aquí soy patrón, porque tengo tu alimento. Mira a sí. Oh, chadón. 너 너의 레슬 파트론. 메 아반 너 나무에 랍비도. 파트론이 한국말로 뭐지? 패트론 patron? 파트론이 약간 약간 너의 주인이다. 였어 tu... 이제 주인. 너 써이. 아나 주인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아 너무 재밌는데 너무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 지무나. 지금 12시 45분인데 아직 밥을 못 먹어서 제대로. 어. 알파카랑 사진 찍으려고 열심히 유인하고 있어요. 배고파. <웃음> 너무 배고파. <웃음> 너무 배고파. 힘이 없어. hoy de verdad ustedes r e t a r hablar solamente coreano. está e 안돼 너무 어려워요. no s o r e t lleva mucha hambre, tiene mucha hambre, mucha hambre, por eso todo es tan energética, sí. pero s í a n s í a n d e d e a n d e a n d e a a a n a a a a h h a 스페인어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만약 스페인어로 한다면 어떤 말을 할것 같아요? 이거 <웃음> 말이다 맞아 너무너무 배고프고 <웃음> 어.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웃음> 지금 <웃음> <그래서> 왜 <웃음> 내가 <웃음> 이런 영상을 하기로 했는지 다 하나도 모르겠어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 되고 자 먹고 싶은 사람 없는데? <웃음> 가서 굴러야지 알파카 알파카 어, 온다 오. 온다 오. 온다 오.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어, 여기 완전 정기, 여기. 여기. <웃음> 어, 펄리다 <벌이다>. 어, 펄. 아 <웃음> 방금 우리 너무 이쁜 사진을 건졌어요. 너무 잘, 너무 잘 나왔어. <웃음> 너무 잘 나왔어, 그치? 응, 맞아. 아, <웃음> 브리바내 머리색이랑 똑같네. 와우, <웃음> 미라 얘네는 한국말만 한다고 스페인어로 하지 마. 얘네는 한국 알파카야. 안녕? 응. 아 배고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짐은 어때? 피곤해? 닭갈비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웃음> 어, 맛있겠죠? 언니, <웃음> 괜찮은 거 맞죠? 너무 맛있겠죠? 저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sus> 나는 no, no.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no, no, no. 여기서 공짜로 인형을 하나 준대요. 맞지? No. 그리고 그 인형을 우리 넷이서 어떻게 나눌 거야? 몰라 게임을 해서 나눠. 우리 게임 할 거야? 손 씻자. 왜냐면 코로나 corona. a e x p l i c a m 이거 이름이 닭갈비 이거 이름이 닭갈비야. 닭인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치킨 yeah. 고요? 씨. Sí. 어. 고 <웃음> 음. 야채랑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 밥도 나중에 볶아 먹을 거야. 아, 어, 그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웃음> 뭐? 브로베초. 아, 아, 아, 맛있게 먹습니다. 고구마야, 그렇지. 네, 맞지? 깜못 돼. 나한테 이제 스페인어로 대화하지 마. 아. 어? 왜 알았어. 왜냐면 고구요 <웃음> <오케이. 웃음> 죽 그랬어. 네스다 s u e n t o mucho. 나만 말못 해. 로베초로베 맛있게 먹어. 식사했어? 세야마 떡갈비. 닭갈비. 닭갈비. 세야마 닭갈비. 이 사람 한국말 너무 못 해. 내가 너무 내가 다 가르쳐 줘야 돼. 닭 떡갈비가 아니라 닭갈비인데요. 네? 제대로 배우세요. 알겠죠? 네. 치즈. 계속 계속. ¿Qué e s e s t o e s t o e s q u é e s 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engo t e g o t e n e s g o t a m g o t e n g t e g o t a n o tengo t e n a d t e n t e n o e n o t e o t n o t e o e o e n o e n t e n o t e o e n o e o e n g o t n g o tengo s e n t e c o t e o t n g o tengo t e n a o tengo t e o t e o l e n o tengo tengo t o t a n g t e n o t g o e n i t o g n t o <웃음> la cucaracha, la c u c a r a c 이제 더 이상 못 걸어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왜냐면 자리가 없어서 <웃음> 우리는 밥을 다 먹고 이제 <웃음> 오빠 AirBnB로 갈 거야 Let's let's go! <웃음> 뭐야? Let's let's go! e t s let's go! Vamos, vamos, vamos! Oh. 어다 어, 스팬 안 돼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갑니다 갑니다. 근데 갑니다. 근데 도착을 안 해요. 거의 한 2시간 반이 어이, 걸릴 아니, 예정이라서 2시간 반 걸려요. 근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 갑자기. 우리가 아까 알파카랑 놀고 있을 때 비가 많이 안 와서 정말 다행이야. 지문. 뭐, ¿Cómo dice 트래픽. <웃음> 교통체증 개? 교통 아 어, 체중. 뭐? <웃음> <웃음> <웃음> 교통 체중? 교통 체중 체중, 체중. 체중. 완전 처음 들어봐 아, 교통, 교통 체중 이 교통 체중 너무 어, 심해 어. 어. 어. 비가 오고 또 토요일이어서 맞아, 교통 맞아. 체중이 오늘 좀 심합니다 오. 그래서 와 진짜 어, 야, 야. 나는 한국인입니다 여기는 대구인 대구아노 대구아노 라스 아.. 또스페너 <웃음> 처음부터 스페너에 <스페인어로. 웃음> 지금 다들 잠들었어 아직 우린 1시간 남았어 1분 늘었어 1시간이나 남았어 1시간 3분 남았어 1시간 3분 남았어 아,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반 달렸거든 <웃음> 배또 오빠 너무 피곤해 오늘 새벽 5시 일어났어 5시 일어나서 3시간 반 동안 서울까지 와서 2시간 동안 또운전하고 알파카랑 놀고 또 다시 2시간. 아, <웃음> <웃음> 어, 진짜 차에 있는 시간만 4시간, 7시간 반해야지. 오 마이 갓. 차에 그만 있고 싶어. 빨리 빨리 놀자. 그래. <웃음> 잠깐만. 태국 <웃음> 갈라요 <hablar>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탈단타오빠랑 나라. 나라입니까? 틱톡으로 유명해. 저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아,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네네 네. 저는 멕시코에서 자랐어요. 자랐어요. 한국 여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 que no es aquí. e 기 a c la Qué fail del video 저는 떡볶이를 좋아해요. q u é fail de video porque iba, dije, solo voy a hablar en coreano en este video Puta madre, no pude Estoy ahorita con unos nuevos amigos, ventanita De PESTV oh, ¿Nos pasa. perdimos? No, no a, ver, a, ver, a, ver, a, ver, a ver No mames, ¿Nos perdimos? Güey, no sé Su canal es Mango, ¿no? ¿Eh? No, es PESTV ¿PESTV? Oh... e u s t a Güey, te estás confundiendo, estoy hablando en español me, me, Hola, mi nombre es Nara p a z Adiós ¡Digan adiós! ¡Adiós! ¡Adiós!